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두면은 스캐링둘다 잠겨 있어요. 아 뭐야? 야으야 자이번에 해볼 게임은 커피 플레이 타임 이라는 굉장히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유튜버에서 되게 핫한 공포 게임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를 제가 지금 찍어봤자 막 사람들이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장작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정발이 아니네요 내가 알아서 다 번역해줄게 걱정하지마 챕터 1. 새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냥 장난감 공장에 들어가서 혁신적인 장난감이 등장했대요. 그녀의 이름이 포피. <웃음>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인형 믿기가 힘들죠? 한번 보시죠 어? 내가 아는 인형이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 파란색 괴물 어디갔어? 아까 메인화면에 있던 뭐야,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줄 땡겨서 자동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라를. 이래서 광고를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상술이야, 상술. 6달러네. 이쁘게 생겼네. 히뿌미가 좋아하겠다 이.. 인형 제작 과정이 궁금하면은 한 사람당 3,000원을 내고 팩토리 투어를 할수 있대요 공장 투어 공장 여행 공장 관람 뭐야 뭐지? 영상이 약간 이상한데? POPPY PLAYTIME Everyone thinks the step disappeared 10년 전에 사라진 스탭들에 대한 뭐 어떤 단서를 찾으려면 꽃을 따라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 내가 기자고 어떤 의뢰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이게 몰래 잠입을 한것 같습니다 오 근데 그래픽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아, 무료 인디 게임들만 계속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스팀에 지금 정식 발매로 5,500원에 네, 나왔거든요. 어,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요. 조작감도 훌륭하고 어, 이 키를 눌러서 집으실 수 있습니다. 탭키로 아이템 창을 열수 있군요. 초록색 비디오를 먹었어요. 엄청 옛날 컴퓨터네. 사오장이 안 되고 이키가 상호작용 지금, 지금 알려주고 있네? 허! 비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라 저 건너편 방이 보이는 거군요 이거 사생활 보호필름 부착돼 있네 살짝 어두컴컴하니 이 틈새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요요 어두워가지고 뭐지 이거? 총 4개의 색깔을 맞춰야 되는구만 포피는 놀기를 원한다 아니 내가 봤던 인형은 얜데? 얜 누구야? 안녕해요 건너편으로 어?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네요? 파란색 손자국이 있는 분 어? 여기에다가 아 초록색 비디오를 넣어서 어, yeah, 이 테이프를, 테이프를 틀었다는 ]zin. 것은 당신은 무단 침입자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보안과 훌륭한 시설로 인형을 만드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캐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보안 시스템 작동되기 전에 제 경고를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너무 소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강하게 먹읍시다 태.. 태어나는 것처럼? 아, 브론처럼 b o 이 아니라 브론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얘 이름이 브론인가봐요. 2키로 문을 열고. 오, 우 야, 퀄리티가 진짜 괜찮네. 내 요즘에 했던 게임들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높은 것 같아. Candy c a 라 뭐, 어쩌라고. 이 기차를 싸대기 때릴 수 있나? 안 되는데. 그러게요. 박스가 다 뜯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누가, 누가 왔다 갔나봐. 이미 한번싹 털고 갔나봐요. 씨, 내 발자국 소리지? 아뭐 어, 없는데? 어아네 개의 불러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이네. 아 아니면 그 반대거나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오 <웃음> 마마매야. <웃음> 아임 제 n s 퍼즐 괜찮네 이게 뭐지? 파란색 비디오 삽입 플레이 타임 그래팩 단단히 줄을 매세요 어깨에 장착? 두 개의 캐논을 붙잡고 계세요. 발사. 잡습니다. 어, 손을 뻗어서? 어, 멀리 있는 거를 집을 수 있네요. 오로지 작은 오브젝트들만 집을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자, 발사하지 마세요. 조질 수 있습니다. 악력이 개쩔거든요. 선이 늘어날 수도 있군요. 기둥을 통해서 뭐 방향 전환도 가능한가 봐요. 잡아. 이게 그거야? 오. 오. 클릭을한번 누르면 붙잡고, 뭐 끌어올 순 없는 거야? 좌클릭을 한번더 누르면 떼고, 아, 꾹 누르면 당기고. 와, 야, 근데 이거 물리엔진 되게 신기하다. 이거 봐, 딱 부착이 돼. 손에. 이거 진짜 신기하네. 한번꾹 눌러서 부착시키고, 자클릭으로 꾹 당기고. 어, 아, 파란색 손이 아까 그건가? 여기? 헛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니 너구나! <웃음> 미안 얘는 허기워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안아주는 친구인가봐요 빨간 손이 지금 없는데 빨간 손을 찾아야 되나봐 어이 파란 손 버튼이 뭐 열쇠 떨어지는 소리가 파워 어? 얘 손에 원래 열쇠가 없었는데? 어안 떨어지는데요? 아, 떨어졌다 헤헷 <목소리> 먹었 구요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이제 여길 가면 되겠죠? 아.. 내.. 내 문이 열리는게 반사대보였군요 어? 얘.. 그 아까 그풀 뜯어먹던 그 공룡 보온이 아니라 브론! 어? 뭐야 물리엔진이 참 괜찮네 이건 뭐지? 지금 배전반을 찾아서 전력을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이거, 이, 이, 응? 어? 이건가? 어우, 힘이 좋아 장난감들이 이렇게 다부서져있어 여러분 퀄리티 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장난감 꺾는거? 이거 봐봐오 이렇게 한번 꺾어요 와 보통 이런 퀄리티까지 신경 안쓰거든요 그냥 1인칭 시점에서 그냥 진짜 장난감이 일직선으로 고정돼있는 것만 나오지 이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오 디테일이 진짜 괜찮네요 게임이 자 이렇게 기둥을 걸쳐서 아.. 전력을 흘려보낼 수 있구나 이게 전선이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오! 깜짝이야! 전력이 들어왔어요 어? 어디감? <웃음> 자, 전력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문을 열수 있겠죠? 아, 뭐 공포게임이 뻔하지, 뭐! 사라지는 건 이제 뭐 일상 다반사고 나에게 좀 참신함을 줘봐 우리가 뭐 공포게임 한두 번이에요? 이제? 좀 물릴 때도 됐잖아 뻔하지, 뭐 어우 왜 적응이 안 되네, 이런 건 진짜 담겨있고투 헬이라고 적혀있어 지옥으로 가는 계단 아, 뭐야좀 아이씨, 대로 진짜 이씨 없네! 어, 깜짝이야, 뭐? 아, 야, 발로 찬 거야? 아, 개 놀랬잖아요, 이씨. 뭐야, 이 얘기물이는? 뭐 이런 게 있어? 아, 얘가 그 포피구나? 미완성 인형 어? 노란색 비디오를 찾아야되나봐요 위쪽으로 가볼까요? 엥? 응? 나뭐 먹.. 뭐 먹었어 이게 뭐야 아이템 뭔지는 알려줘야지 사용 어? 파란색 맞아? 그래서 어떻게 조종해? 저기까지 안 닿는데? 내, 내려가야 돼요? 어 그럼 노란색 비디오는? 다, 다시 돌아올 수 있나? 이게 퓨즈 같은데 어, 하나씩 챙겨봅시다. <웃음> 이 슬슬 나올 때 됐네요, 그죠? 아, 문이 있구나. 여기로 이렇게 노란색 비디오를 찾아서 여기로 오면 되겠군요. 오케이. 아 깜짝이야, 이 씨, 포비 개 무섭게 있네. 휴즈도 다 모아야되고 휴즈를 일단 다 찾아야겠지? 자, 초록색과 빨간색 찾았고 마지막 하나, 노란색인가? 노란색만 찾으면 되는데 노란색 어디있어 응? 노란색 바로 옆에 있다. 아. 이건 뭐지? 원래 다 찾았을 때 제일 긴장해야 하는 법. 이제 나온다. 허기 허기 나올 때 됐어. 우리 허기 짱! 외로운 나에게 아주. 길퍼 나는 허그를 해다오. 오. 와 사운드 이펙트가 굉장히 좋아요. 와 진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저 소리. 어! 빨간색 손이다. 다시 내려가야 돼. 싫은데. 오케이. 오 예. 근데 노란색 비디오를 여전히 못 찾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안 보고 가도 되나? 쪼. 이제 노란색 비디오 나오나? 플래시라이트도 없어. 너무 어두워 어어 뭐야 이게 아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거 그래프터 아이 길이 더 있구나 음, 미안하다 아하! Uh -huh. 1번! 줄이 되게 길게 늘어질 수 있군요. 어? 줄이 길어요. 아니 아니 줄이 짧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긴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길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레일이 작동돼요. 이것이 짐작의 기 기분이로구나. 아 이거 뭐 뭐야 인형들? 아아아 아! 아, 아, 진정해. 뒤에, 우와! 빠졌다. 계속 오네, 계속. 내려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노란 비디오 못 봤어요. 큰일 났어요. 뭐지? 이거 다안 당겨지네? 하라고 전력이 필요함. Nobody lives without a toy. 장난감 없이는 누구도 떠날 수 없다. 아 여기 다 장난감을 둬야 되나봐요. 아아아 아. 온전한 장난감을 만들어야 되나 보지? 부품들을 가지고 여기 계단이 있네. 어, 핑크색 비디오야. 오, 좋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어! 줄이 짧아! 와.. 당겨지는 거 진짜 신기하네 2번이 목적지구나 2번을 잡고 있을 수 없네요 아 여기 길이 있었네 그러게요, 은근 퍼즐이 약간 복잡하네? 이쪽으로 당기면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를 당기면 여기가 없어지네 이렇게 하나를 닫게 하고 두 개를 다 거쳐야 되는데? 와... 씨. 그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려볼까? 그럼 닫나닫나 안된다 오케이! 뭐가 작동이 되는 거야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죽으려나요호뭐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아아아아야 들렀... 야, 이거 데미지 입네 야이 화면 느려진 거 봤어? 그래 죽진 않았다 뭐야? 아, 깜짝이야, 이씨! 장난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기 위쪽에 뭐 내려온다. Make a friend. 친구를 만들자. 아, 여기에서 부품을 이렇게 팔다리. 통이야, 저거? 뭐야? 머리. 나도 갈래. 아, 뭐야. 안 가져져. 똥게 만들어지나봐 오! 도색이 됐어요 도색이 헉, 신기해 아 게임이 근데 되게 진짜 좀 참신하긴 하다 어떻게 보면 게임 진행에 있어서 크게 막 비중 있는 거는 아닌데 그냥 연출이죠 연출 그래도 이런 디테일이 정말 좋네요 이 게임 제작자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 딱히 지루하지도 않아. 오, 오, 쩐다 내놔. 어먹었다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두면은? 스케링. 여기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장난감을 만들게끔 하는 거군요. 둘다 잠겨있어요. <놀람> 아! <아아>! 뭐야! <놀람> 뭔데! 뭔데! <놀람> 아!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다. 뭐야뭐야아 와! 뭐야? 이거? 야 방금 봤어? 와! 어? 어? 야야야야야야! 돈돈뭐뭘 하지 말라고 돈노아 여기 아니라 와! 그는 정말 아름답지 않니? Fuck you. 어우, 야, 목이. 오케이. 어. 아니, 생각보다 귀여운데? 왜 <웃음> 쳐다본다. 어우, 무서워. 어우, 섬뜩해. 내가 아까 본게 이거야. 와. 으, 아, 내가 아까아게 이거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나아아 못가 으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아. 어, 아, 빠르게 빠르게, 점프 계속 점프하면서 아래로. 플레이님 이 게임 이름 뭐예요? 우와우, 재밌는데? 우와 우와 귀여운는 모션 봐봐요 어 귀여운데? 야야 야, 아, 아래로 아! 오 오오오오오 오! 어!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막혔.. 오어야 참.. 야! 뭐야 이거 야이 개새끼 나스태미나바닥났어 느려 느려 느려 느려 느려 느- 려들이 어? 어이어 들이오, 들이오, 오오 와아나이 게임이 왜 유명해졌는지 알겠어 와 연출이 와 이... 장난 아니네 와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오, 모션 하나 하나도 어색한 게 하나도 없고 아이 이 게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무서운 걸 떠나서 아어 와... 심장 아직도 뛰고 있어. 죽었어? 거기여기 점프해서 건너편으로 안 넘어가지네 어이런것까지 세밀하게 낙사가 안돼요? 어? 이거 아까 맨 처음 홍보 영상에서 봤던 그 문이다 지금 뭐가 있나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놓친 비디오가 엄청 많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회색 비디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이 대놓고 떨어져 있네. 어디? 이렇게 대놓고 있는 비디오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놓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시야가 좀안 좋아서. 일단 TV 좀 볼까요? Final Log in Relation Experiment e r o e 실험 기록이네요. s i t h e t o t p e those still missing, today's events are no doubt in relation to him. His absence was a flaw in the scientific process, which should have under no circumstances been left unaccounted for. That's why I'm making this log, so that the same mistake won't be made twice. Any future experiments will need to be contained and disposed of in a secure location. I'm not worried about myself. One breakthrough and I'll be back. We must forge onwards in the name of science. w h e t e r those who are beneath us understand it or not? End of- 오 오오오! 인형이 다가오는 소리! 이러고 기록이 끝났어? 내가 봤을 때는 어, 나도 지금 확실하게 해석을 다 못했지만 인형이 아마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약간 생체 실험 같은 거 같은 거한거 같은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죽기 일보 직전이란 건 알겠다 <웃음> 그거 알았으면 됐지 여기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죠? 노우 no 런 도망칠 수 없어 돌아가 도망쳐 돌아가 단거 어? 뭐야? 어이, 최근에 휘쁨이랑 놀러갔던 오성호텔이랑 비슷한 복도네요 아주 고풍스럽군요 뭐 뭐야이 수납장 이거 어떻게 못뭐 치워? 문 잠겨있네? 이 장소는 뭐지? <웃음> 호삐다 얘 얘도 위험하네. 아니야, 허기워기만 이상한 애가 이, 아니... 아니, 허기워기만 이상한 애 일리가 없는데 잡고 끄들어 이럴 줄 알았다. 어디 갔어? 이제 또불 켜지면 사라져 있겠지. <웃음> 네가 내 케이스를 열었구나. 아, 이렇게 챕터 1이 끝이 났네요 아, 이제 챕터 1이 끝났으니까 이제 챕, 엔딩 크레딧 보고 챕터 2할수 있는 건가? <웃음> 챕터 2는 나중에 나온대요? 챕터 1만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돈 받고 판다고 들었습니다 아, 약간 다크 디셉션 같은 느낌이구나 요즘에는 뭐 챕터별로 파는 게 많네 아, 근데 난 이런 게 오히려 방송인으로서는 더 좋아요 한 번에 막 엔딩까지 달려야 되면은 좀 힘들잖아 이렇게 챕터별로 파는 거난 찬성해 근데 한 챕터에 5,500원이면은 글쎄요 이 정도 분량의 가격이 5,500원이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 게임을 잘 만들고 퀄리티도 좋고 연출도 훌륭하고 충분히 무서운 재밌는 게임이라는 건 알겠는데 분량이 생각보다 짧네요 그죠? 빨리 챕터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한글 정발돼서 허피 플레이 타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정요 a n k you.